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써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근로자는 퇴직공제적용대상근로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두번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세번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